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확성기 시위를 벌여온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안모 씨가 대통령실의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. 결국 누나 안 씨가 부담을 느낀다며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. 대통령실은 앞서 연좌제라고 반발했는데 이 남매가 사실상 함께 유튜브 방송도 하고 회사도 운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용 경로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